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26일째 사주명략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주명략 공부하다 보니까 장점되어 있고 또 유리한 점이 많더라.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참 많은 것이 사주명략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주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쓰는 사주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풀이에 정말 도사가 되고 싶다. 사주풀이를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간의 특성, 그러니까 십간과 십이 지지의 그 뜻을 잘 분석해봐라.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기초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 명예가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감옥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오행상, 갑목 이것을 우리가 오행, 목이라 그런다, 목. 나무를 갖고 태어났다.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요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적당한 수분과, 그 다음에 태양, 빛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 근거가 되는 토의 기운, 뿌리를 내릴수 있는 토가 필요하겠죠. 나무는 흙이 반드시 필요하다. 흙이 없으면 그냥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 뿌리가 약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빛이 필요하다. 빛이 없으면 음지나무다. 빛이 있을 때는 결실이 좋다. 당연히 예를 들면 건강하겠죠. 수는 나무가 물을 공급을 받지 않게 된다면 나무는 고사되고 결국 말라 피터리지 딸기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칸다 아는데 이 감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승진합니까? 어때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간목인데 자 이럴 때 여기서 잘 참고해봐라 얘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병화는 예를 들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얘는 정화는 따뜻한 빛을 양입니다온실이 온실 얘는 병화는 비춰줘서 얘를 생장할,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것은 성장을 이야기해주고 건강을 이야기해주는 를 것입니다. 나무 에게 당연히 햇빛이되 얘는 햇빛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나무에 비춰주니까 얘는 성장하겠죠. 건강하겠죠. 잘 자라겠죠. 활동성이 좋겠죠. 정화는 뭐냐? 얘를 때감으로 쓸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때 토끼가 들어가야겠죠. 경금이 들어가야겠죠. 토끼질은 얘를 나무를 쪼개가지고, 쪼개서 얘를 불을 살려주면 얘 나무는 활활 타올라서 자기의 목적을 최고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승진. 합격. 가장 최상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장관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합격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보편적으로 이런 8대2류, 아 여기서 보면 8대2류를 보는 거예요. 80%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라. 뭐냐? 단목을 갖고 있을 때, 우화와 현금이, 이걸 진신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잘 형성이 됐으면, 사주팔째에서 잘 형성이 돼 있고, 혹은, 운에서 들어서 얘가 잘 형성이 될 때는, 저는 이럴 때는 합격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장관에 오릅니다. 이번에 큰 승진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얘는 뭐냐? 얘는 성장을 시키는 거다. 이말이 성장.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보다는 성장.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올 때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성장하는 걸잘안 물어. 그더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지 그래서 이두 개는 얘를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평화하고이얘두 가지는 수하고 얘는 병화는 뭐냐면 나무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길러주고 성장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합격과 승진에 대한 것은 저하와 평금 자체의 유무를 봐줘라 토는 뭡니까? 얘가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있냐? 나무가 흙이 없으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구름 나그네가 되겠죠 구름 나그네, 구름 나그네, 구름 나그네. 그러니까 뭐냐, 떠돌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가 이 토가 있어줘야 하고 토가 있으면 적당한 수분과 햇빛 이 있으면 얘는 좋은 결실을 내겠죠 좋은 결실. 자, 그러면, 하나를 제가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번 보자. 자, 4주에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월이에요, 자월. 4월. 계절은 12월 달입니다. 11월, 음년은 11월. 한겨울에요 얘를 나무라 그랬는데, 얘가. 얘가 물이에요, 물. 물인데, 여기 육체에서 어머니를 이야기합 어머니. 어머니를 이야기하 학문을 이야기해 학문. 공부를 이야기해줘요. 이쪽에서 용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감목을 갖고 있는데 수생목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뭐냐? 이건 학이라 그럽니다. 학. 학. 근데 술에서는 뭐냐? 술. 술은 뭐냐? 직접 상담할 때는 뭐냐? 학으로 배워서 수생목이니까 나무가 엄청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틀려요. 이건 뭐냐? 물인데 겨울철의 물이구나. 겨울철에 물은 자, 잠시 얼마 후에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철에 아무리 나무에게 물을 줘도 나무에서 꽃이 피고 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겨울에는 아무리 수건 공급을 해줘도 얘들이 거부하거나 그냥 소변 같은 물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공급해줘도 얘감목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수생목을 해줬어 아,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해줬는데 감목은 뭐냐? 물의 공급을 어머니가 지대하게 밀어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했는데 얘는 감옥은 뭐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병인시다. 병인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밀어주면이 감옥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가 털을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머니의 도움보다도 애 없어도 얘가 없어도 감옥은 그냥 지가 커가요. 어머니 간섭 없어도.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어머니가 결국 밀어줬지만 어머니의 상관에서 얘가 성공했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는 보람을 느끼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인시가 아니고 만약 에 유시가 이렇게 봤을 때 유시, 해는 이미져서 어두웠다는 걸 11월달 한겨울철에 유시라면 감목 자체는 이미 햇빛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우울하죠. 춥죠. 냉하죠.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가 아무리 밀어줘도 이 아이를 밀어줘도 공부만 하면 머리가 쥐난다는 거예요 아 답답해 근데 뭐 자꾸 학원을 밀어주고 학원 가라 하고 뭐하고 하고 학원만 가면 머리가 쥐끈지끈하는데 그럴 때 다른 걸 도와줘야겠죠 근데 모를 때는 이때는 어머니도 일찍 뭐냐 이 아이를 키우면 포기를 해본다 공부를 그러니까 얘도 포기하고 어머니도 포기하고 전체가 우울한가 얘는 직장 자리에서 유급 스트레스 스트레스 빡빡 받는다는 학교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줘 얘는 겨울철이죠 그러니까 하으로 보면 수생복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들이 모르면 수생복 엄마의 지대 힘을 밀어줬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잘 먹고 잘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머니가 밀어줬지만 밀어주고도 어머니 속상하고 여기는 감옥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만약에 진실하고 얘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진실 갑자기 백고를까지 있다 어머니가 한숨 쉬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한숨 쉬고 아버지는 뭐냐 가슴에 응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지극히 안 좋다는 것을 벌써 사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 하면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맞아요. 나무가 11월달 해금제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 홀로 혼자 골방에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울하죠. 이럴 때 장명에서 바로 들어가는게 무토와 병화예요. 얘들이 들어가서 장명이라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돼. 이럴 때 장량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자가 수생복에 그룹된다는 거지. 왜? 물이 너무 많고 바위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는데 바위가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데 겨울철에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 거이 겨울철 나무한테 자꾸 예를 들면 꽃 피워라 꽃 피워라 빨리 일등하고 공부 잘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말이 이럴 때는 뭡니까?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그거 뭐냐 그 뭐냐. 늦게. 아 얘가 늦게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늦게 공부한다. 쪼아되지 말아라. 이럴 때는 이 아이 특성만 하나를 키우자. 무토 자체와 평화를 주니까 이런 애들 차라리 동영상으로 찍게 하자. 평화 좋으니까 광고 기획 이쪽 좋다. 빛을 주자 빛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게 하자 이렇게 보겠죠 그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밀어주고 얘는 얘는 됐다 엄마는 엄마들 답답하다 이걸 여기 있죠 여기에 병자가 있다 이렇게 병자 이렇게 병자가 있으면 은 병자가 있으면 얘가 태양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됐냐 이게 바로 또 중요한 거예요 학과 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학과 술 학은 이때는 환인과 평화 태양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해보자. 12월달, 음 양력 12월달 한겨울 꽁꽁 어렸을 때 평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아무리 나무에 비춰줄 때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냐 보라 이 말이야. 없다는 것이 싹안 펴요. 나무에 꽃피는 것이 없어. 한겨울 꽃피는게 없다는 거요 게. 그러니까 얘는 비춰주고 노력하고도 힘이 없다 이거냐야 이게 출입자 파워 이 아이의 그게 상상공상하는 거겠죠. 뭔가 상상공과도 그냥 무너뜨려 할다가나이말이겠죠이 아이가. 이걸 가짜라고 해요. 헛짜라고. 이거 이것은 뭐냐면은 사화 그 죽은 둘의 죽은 태양이에요. 근데 얘가 죽었 때 언제 태어난다. 얘를 대웅과세월에서 도와줄 때 얘를 밀어주는 그 세력이 들어올 때 이때가 얘들 이미 들어가 사움이나 들어올 때 얘가 살아난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추진력 파워 이것이 약하니까 혼자 골방에 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병화가 있으니까 태양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힘못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그아 화가 있네요 화가, 화가 없습니다 있으려면 존재다 이말이겠요 유니까 개요겠죠 개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병자 갑진 개요 만약에 이런 세이 기축세이다 보세요 기축세 1 2살이네 12세 12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와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를 미루도안 되고 혼자 더욱더 오히려 힘들어하고 학교를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지안 가죠. 안 가려고 하겠죠. 학교만 하면 왜 어머니가 그렇게 쪼아댔냐는 거예요. 수생목이죠물 기운 자체가 너무 많아졌어 물이 여기 신과 진이 합을 해서 물량이 너무 많아졌어. 어머니 힘이 너무 강해 강하고 얘를 하니까 나무가 부복 떠버렸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냐? 문 위에 떠 있는 통나무다는거죠아에문 위에 떠는두 연꽃 같은 감목이 연꽃이 되어버린거야요 연꽃 진흙벌 이 진흙이잖아요. 진흙벌 위에 아니면 동터 시베리아 땅어르의땅 땅 위에 시베리아 땅 위에 있는 이 이거다 아니면 갯벌 같은 곳에 있는 을, 감목이 을목으로 변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 소심하고 모든 것이 남자답게 이렇게 가고 여자아는 더욱더 의기소침해주겠죠. 그런데 운명이란가 뭐냐 명예에 이런 장점이 있거나, 이렇게 원판은 있어도, 운의 흐름은, 자연의 순환은 반드시 이렇게 겨울이 있어도, 봄이 온다, 이 말이, 봄이. 자, 병, 정. 정축입니다. 무인입니다. 기묘가 들어가요. 4세, 14세, 24세, 지금 12살입니다. 12살. 여자아이예요 12살. 근데 여기 정축이 들어와 있어요. 정축은 추운 한 겨울을 이야기해 12월 달에 꽁꽁 얼어 어요 12월, 12월 달 꽁꽁 얼어 있겠죠. 이 정화 자체는 뭐냐. 상상력공상력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김 어디 가다가 친구 관계에 유치원을 어보내도 학교에 들어가서 얘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싸줘야겠지 이 아이는. 감싸줘야지 그런데 보니까, 무인이 있어요, 무인이. 여기 두는 건 무토, 병화, 무토, 병화가 들어와 여기서부터 얘가 힘이 좀 잡아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공고한다이 말, 이때 밀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명량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장명했다면 0세에서 13세까지는 놀고 먹고 놀멍시키자. 자연에서 놀게 하자. 마음껏 놀고 하자. 책을 속성하지만 이때 자연적으로 읽어간다. 이미 입춘이 됐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태양을 피해서 닫고 있으니까 이럴 때 밀어줘라. 학교를 밀어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헛공사하지 마라. 이 많은 돈투자하다 헛공사. 그럼 이때 돈을 투자하고 한 번에 모아놓고 여기서 빠빼빼빼 밀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백천배더잘 100, 크지. 왜? 값어치 있는 투자니까. 이때는 쓸모없는 투자예요한 겨울에 계속 물고급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는 이런 알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간목 자체는 다 조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간목의 특성을 잘 봐라. 얘가 조금 전에 야기했면 승진 합격할 때 이럴 때는 합격을 해요. 승진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니까 이럴 때면 합격 들어간다는 건 14세, 24세인가 대학교 반드시 이런 들어가는 팔를을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정화하게들어 근데 정축이 있게맞 만약 이때 24세에서 24세니까 정축되면는안 돼요 공부하고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산, 단계를 낮춰야 돼요 그러나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있다 알고 가면 좋은 게 있다 뭐가 알고 가면 좋냐 이렇게 있을 때는 아그런 그래, 때가 있구나 그때 밀어주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적 투자를 줄여서 그걸 안 해서 이때 오히려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옥의 일상는 뭐냐? 이때가 들어올 때가 뭐냐? 합격 승진이 되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해주죠. 왜? 무토가 있고 이인 속에 무병각이 있어요. 무병은이 무인은 목국토가 아니라 원래 뿌리 힘이 있습니다. 무인 자체가는 것은 무인은 학으로서는 목국토하지만 얘는 굉장히 힘있는 글자예요무 자체가 힘, 힘이 있어요. 지장단은 무 병이 있으니까 두 개가 얘를 짱짱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무토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변화가 있으니까 얘가 이두로이 그래도 이 자체가 변화가 있대 살아요. 얘가 여기에 장생을 해요. 장생하고 여기 생을 하니까 학업 자체가 뇌 자체가 공부 자체가 머리가 열리기시작한다면 이때 세운에서 도와주면 얘가 빠박 올라간다면 이런 묘미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냐 이때는 직업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성공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명예의 이런 장점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조의 글자를 분석할 때는 누구든지 사조의 분석을 할 때는 최고의 사조의 명약을 잘 푸는 사람이든 인간의 특성을 자르나 칼이나 은이야, 은은 뭐가 필요하냐, 병은 뭐가 필요하냐, 정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감목 자체가 있을 때는 합격 성지는 평화가 필요하냐, 정화가 필요하냐. 평화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20%가 안 된다. 근데 얘가 진짜 성장하는 것은 뭐냐? 정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무인 병화가 있어도 이때 좋은 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합격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 사주가 좀 구성이 좋고 병, 그 정화와 경급이 잘 있으면 얘는 서울대 간다 이렇게 보입이 정도는 서울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도 대학은 간다 이걸 이야기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